안녕하세요 케 K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죠 모두가 그런 부푼 꿈으로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그런 연애의 정확한 목적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가요? 연애를 하는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왜 연애를 하시나요? 물론 설레이는 감정도 느끼고 누군가 나를 위해 주는 그런 마음을 받고도 싶고요 이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연애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면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바라는 바일 뿐이고요. 그게 연애를 하는 목적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와 사귀면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분명 그 사람과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언제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차례의 연애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목적은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갈 사람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을 평생에 단 하나뿐인 사람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찾는 게 아니라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죠. 사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갖고 누군가 하나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연애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연애를 과정이 아니라 종착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되게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두려워질 때가 생기죠 그렇다고 연애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에게서 느꼈던 호감이든 매력이든 또는 그게 사랑이든 그 감정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내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감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체크해보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냥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올인하려는 오류를 범하거든요. 이미 누군가를 만나버리면요 이 사람과 평생 가야 한다는 자기 생각의 틀을 고정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상한 게 있어도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상대방이 부족하게 나를 대해도 그걸 이해해 보려고만 하거든요 물론 참고 이해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참고 계속 이해만 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서는 또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상대방에게 잘 보려고 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요 나도 내 상대방에게 평가자로서 내 상대방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상대방을 유일한 사람으로 확정을 시켜버리면 내 스스로 내 상대방을 파악할 기회를 봉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하고 평생 갈 거다 라고 확정을 짓게 되면요 내 상대와 이별할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이 두려워지게 되고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연애의 목적이 정확하게 섰다면요 그런 순간을 조금은 즐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즐거워서 즐기라는 게 아니라요. 그때 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착점까지 함께 갈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가 상대방에게 무작정 너무 연연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상대방과 연애하는 중에 나를 굳이 애써서 너무 잘 보이려고 포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진솔한 내 모습을 보여줄 자신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아파 죽을 정도로 괴로워서 슬퍼서 쓰러져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한다면 결국 나는 내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못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 상대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요 평생 내 유일한 단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유일한 단 하나의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런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게덜 부담스러울 거고요. 이별을 하고 나서도 통곡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을 내가 굳이 잡아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밀어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죄책감이 분명 덜할 거예요 연애는 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노력은 노력대로 열심히 하되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연애의 목적을 정확히 알기만 해도 그 사람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